어머! 옥 선생이 정신이 나갔어요. 슬로우왕 모자로 이번주는 이유왕이 나갑니다. 어? 이해부탁드립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이병골파학교 OK스윙골파카데미 이유왕입니다. 매일 아침에는 이유왕의 재미있는 이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람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제목 보니까 아 내가 스윙을 할때 클럽페이스에 모든 면을 쓰는 이유. 참 슬픈 얘기네요. 그렇죠? 스위스팟에 맞지 않고 위에도 맞고 아래도 맞고 앞에도 맞고 안쪽에도 맞고 정말 딱 끝나고 보고 아뭐 그때는 모르지 그런데 한 일주일 한달 지나서 딱 클럽페이스 딱지 않은 상태에서 딱 보면 와 이건 뭐 사방에 모든 기능을 사용하였구나 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은 한 번쯤은 다 있을 겁니다. 이제 그때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. 뭐, 뭐, 들썩들썩 한다거나, 뭐, 그랬더니 또 문제가 돼서 또 머리 헤드업 하지 마세서 머리를 또 이렇게 박고 있거나, 또 뭐, 내밀고 치는데 또 이렇게 하거나, 뭐,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.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이 전부, 이 전면에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됐을 거예요. 그런데 정타를 못 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, 가장 큰 특징은 겨드랑이에요. 겨드랑이입니다. 그렇다고 저는 겨드랑이를 갖다가 조일 때 조이지 말라고 래요 왜냐하면 조였는데 칠 때는 헉 하고 펴질 수도 있고 하고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힘 빠지면 늘어날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살포시 한 이렇게 한 1, 2분 있으면 땀이 찰 정도의 느낌 정도로 딱 그냥 붙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이야기해요. 그러면 겨드랑이만 붙어 있으면요. 내가 몸도 들썩이기도 힘들고 이 겨드랑이 붙은 상태에서 막 이러기도 힘들고 어떠한 스윙 형태 건간에딱 이제 어드레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겨드랑이가 딱 이렇게 있으면 무언가 바람이 확쏙 스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면 저는 그 선수들한테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 나사가 풀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설 맞는다 무슨 뭐이 정타 안 난다 그런 사람들의 대체로 특징이 겨드랑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겨드랑이를 양쪽 겨드랑이를 이렇게 조입니다. 그래서 그냥 조인다 그냥이 조이는 게 아니라 약간 조인다는 느낌 그리고 이 조였을 때의 압력을 스윙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 이런 식으로 돌아주잖아요 그러면 이 무슨 뒤땅탑핑 그런 거 나기도 힘들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왼손목을 고정을 해라 왼손목을 고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안정된 스윙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근데 왼손목은 뭐 가장 필수적인 요소니까 근데 왼손목을 고정을 했는데 정타율은 무지 올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실수가 나면 왼손목을 고정한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실수 형태가 타핑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막 이렇게 펴면서 그 쳤잖아요 그러니까 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내가 공간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버텼어 이렇게 버텼죠 버텼는데 타핑이 난다는 건 뭐냐면 이 몸이 아직은 들썩인다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에서 왼손목을 고정한 상태에서 겨드랑이만 딱 살짝 조여주잖아요. 그러면 몸이 막 드는 것보다 그냥 그냥 이런 식으로 회전의 형태로 해가지고 그냥 공을 갖다가 딱딱 딱 공만 떠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긁어치기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또 봅니다. 여기에서 왼손목은 이제 아주 지겹게 들었잖아요. 근데 왼손목도 왼손목이지만 겨드랑이를 싹 모았다는 느낌 그리고 이 겨드랑이의 느낌의 압력이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정도 계속 유지 딱 쳐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임팩트 어느 정도의 파워풀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을 치는데 일단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이 왼쪽으로 약간 감겼잖아요 그러니까 정타는 났거든요 왼쪽으로 감긴 건 왼손목이 풀어져서 그래요 그럼 이제 왼손목까지 지키고 겨드랑이까지 딱 유지를 한다 그리고 공을 한번 쳐봐야겠다 그러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방향성도 굉장히 좋게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왼손목을 갖다가 처음에 꺾인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서 겨드랑이 겨드랑이가 떨어지게 되면 이 페이스 전체가 지저분해 져요 근데 대체로 선수들 딱 보면 여기서 고정된 선수들 이렇게 해서 올라간 선수를 보면 겨드랑이 가 조여져 있어요 그런 선수는 진짜 뭐 500원짜리 아니라 100원짜리 동전이 탁탁탁 그 클럽 페이스에 박혀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한 점을 원하신다면 꽉 조이면 몸의 회전 스피드가 안 나와요. 그러니까 그냥 거의 다 붙이고 있다는 느낌. 하지만 이걸 갖다가 스윙을 할때막 떨어지는 그 정도의 강도는 아니고 힘 줘가지고 너무 몸을 못 움직이는 그런 정도도 아니어야 합니다. 아셨죠? 오늘은 그 연습,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이병골파교 OK 스윙골프카데미 이호왕이었습니다.